지금은 녹색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생긴게 달라붙어 있는게 장난이 아니지 이거 장난이 아니, 아니, 아닐게 다 뭐? 어? 방아다리 하나 하나, 하나. 방아다리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방아다리 하나 요, 요 방아다리 요 방아다리 하나 하나씩 네. 그 이쪽은? <웃음> 우리는 어떻게 된거야? 여기서 방아다리에서 방아다리에 벌써, 벌써 두개 세개 좋고. 그렇고 방아다리자 이거 3개 방아다리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그럼 말이 안, 돼. 안 돼서 여기 말이 안돼 진짜 이게 이게 고추가 이렇게 열려 전반적으로 다이브다 다육식을... <목소리> 네. 그래. 야생, <목소리> 다, 꽃이 꽃이 분려요 지금 녹색이지만 그래도 지금 생긴 게달과 붙어 있는 게 장난이 아니지? 이, 이, 이 장난이 아니 바깥이 바깥이 바깥이 바깥이. 바깥이. 응? 응? 응? 그래서 네, 내가, 저, 저, 모두싹, 뭐, 약점 물어보면서. 고추네? 저 즐근데요? 네. 응, 네. 여 즐근데다. 네. 고추만 하면 왜주신 고추 거예요? 아이고, 나 지금 6 8인데 29살 때부터 살아갖고. 고추 고추를 고추 주신 거예요? 아유, 어글러가 짓죠. 아. 근데, 여러 고추는 처음 봤어요. 28년 만에 28년 처음? 처음. 고추 이렇게 큰거 그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아이고, 많이 달려진다께요 아, 크거 아, 아, 그. 많이 달린다? 네. 지금 얼마나 달린 게 많이 달린 거거든? 아이고, 이거 닭고추 한나무가 붙어있잖아요. 이게 한나무요? 예 어, 한나무죠. 아, 여기 한, 나무 하나? 네. 나무 하나에 지금 고추가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달린 거 처음이다. 네. 어. 응? 응? 야. 그럼 뭐 고추가 이 많아 옆에서 나온 잘 자른 가지도 이렇게 막. 붙지가 흔들지 마시고 다시 올려주세요 휴대폰 인터넷을 보고 네. 그 본게모두싹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모두싹 전화를 해봤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거 좋냐고 그랬더니 오종 사올 때부터 그 뿌리에다가 그 약을 조금 뿌리라고만요 네. 물서 그 시킨 대로 뭐 일주일 간격으로 그 약을 고 했더니 이렇게 지려요 지금 모두 써몇번 치신 거예요? 한여 번이나요? 여번 치셨어요? 네. 하나 잘게 하고 걸음을그러면두세번 해야 한니 이제 처음 했어요. 목걸이 이것 이것 보예요이 입도 좋고, 고추도 엄청 달리고, 많이 달리면 한 100개까지 달린다구만요. 네.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도 한 6, 7개도 될것 같아요. 한번 세어볼까요? 네? 조추 한번 나무에다 나무 한번 세어볼까요? 아이고, 이러분 어떻게 다지었어요 들어가요. 세어봐야죠. 아주 아무래도 육취시키면 되겠다, 이게 대충 한번 세보세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할까요? 아, 아, 아, 이거 버스. 하나. 이런, 이다여중화 시켰어요. 둘. 셋, 넷. 야셀 수가 없네. 셀 수가 없게요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나무에, 트레비에 네. 마이마이 달리면. 100개까지 붙은다는데, 네. 지금 달리는바람서 내가 일주일씩이나 붙은 것 같아요. 와,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되네 네. 와. 4월 26일에 숨었어요. 4월 26일에 처음? 네. 모종 때부터 썼고 모종 때, 모종 그, 포트 네. 포에다가 그, 물을, 그 물을 타서, 쩝쩝쩝 줬죠. 아, 어. 이게 모종 쐈어고 이미 익히는 거구나. 다아 이게 빳빳하다고. 크고. 크고. 어. 그병 병이 병도 한번온것 같은데. 네. 모이스처가 가지고 이렇유이좀 묻어 있네. 어. 최근에 언제 언제 불어요 이거? 일날고 응. 삼일날고어걸 열흘 간격으로. 네. 약자를 또 전화 해봤어요. 모스터까지 기다가 네. 해봤더니. 한열 관계로 하세요 그래서 끝끝에까지 해도 간지다고요거만 달아도 이 있고 아홉 열 요거만 한었어요요게이 개. 요거만 다 붙었어요. 거에개 지금. 고, 고, 20씩 20씩 지금. 네. 와 진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열 하나 열 둘, 열세열열다 열려, 열고. 아, 쉽게 붙었다. 다 닫았다 닦아, 붙었네. <웃음> 아, 다 붙었다, 개가? 아유, 왜 이렇게 다 닫았다 붙은 거야? 이야. 모두상 말고 딴 거, 딴거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보통, 보통 약 쓰고요. 네. 모두상만 단용으로 쓰셨지. 아, 단용으로 쓰셨는데, 이게 네. 있다. 네. 어. 수학량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모르고서 따봐야겠는데, 자유가. 무지개 딸것 같아. <웃음> 이거 말이,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요 말이 안 돼, 진짜. 이게, 이게 고추가 이렇게 어려이게 <웃음> 응? 이것이 모두 딱이, 지금 네. 이것을 운동해서 처음 내가 써봤는데, 네. 누가 안써봐고서 사람들한테 말안 가르쳐 줬어요. 네. 오래 쓰고, 내가 일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베리면남아베린다고 네. 네. 그지 베리그가 아니고 이거 무조건 써도 좋은거예요 대박이네 모두 네. 네. 싸고 가격이? 네, 네. 16,000원으로 한거 같은 예, 네. 내주콩 네. 그저검정콩 네. 녹두 네. 그세 반지 다 지금 약전 10일날 썼어요 그것도 네. 20일날 쓰고 30일날 쓰고 그러면 열흘씩 이렇게 네. 쓰신거라 똑같이 네. 여기 인터넷에 뜬거 보면 네. 아이들은 어르신들이 콩을 그렇게 많이 달린 역사 같다고 네.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한번 그것도 시도하는 중이에요. <웃음> 그래. 네. 모두 싹을친바시고안 웃죠? 안 웃. 이건 안한 바시네. 네. 일단 크기가 달라. 몇개안 돼요, <웃음> 이게 저희 비엔은. 네. 몇개안 돼. 아니, 이렇게 비교를.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 어, 한나무에, 한나무 한나무예요 네, 한나무한나무한나무요한나무요한나무요이정도 네. 네. 네? 달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것이? 네? <웃음> 꽃이요무엇이요꽃이요꽃이요이 뭐예요 아니 고추를 왜 이렇게 많하 여기는 아, 이것이 이예요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꽃이예요 여기는 <웃음> 이건데 바로 옆에는 지금 남의 논이지만 규모나 크기나 달린 거나 너무 차이가 안되겠죠 케이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아케이비 훨씬 많네? 이이 어... 내가 갈아줬기 때문에 음, 어떻게, 여기 아시는 분 아닙니까? 여기 큰집구예요 여기 큰집빨이예다 고추 해요시오다 자란 거요 다요 전부 고추잖아요 표피는 바꾸지. 여기에 봐도 지금 생애 개가 딱표 있어. 네. 이러니까 이게 여기 또 네. 방아다리 하나 하나. 방아다리 하나. 방아다리 하나. 여기 예. 요, 요 방아다리 여기 방아다리 하나 하나씩. 예. 네. 이쪽은. <웃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방아다리에서, 방아다리에서 벌써 이두개세개 놓고 방아다리에서 네. 요세 개. 야,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방아다에서 지금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여기도 지금 마시는 거지. 두, 기본 두세 개는 다돼 있네.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3배 나온다. 그 봐야 되겠네. 이 <웃음> 대단, 대단한 맛이네. Here we go!